일반 뽑기 다 할까? 아, 일반 뽑기 이렇게 있네? 20개? 할건 맞지만 뽑기부터 하겠다. 고롱고롱. 일번 모델 갑시다. 아예 한계의 돌파를 위하여. 고고. 제발. 껴습니다 자, 첫 부분 하, 아주 야무지게 오. 20봇 어! 끝나라 자, 일단 한개한 개, 한 개, 한개 한 개. 제발 3돌 3돌 시리미실리스 랠리... 역시 역시 역리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센티 역시 돌이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아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역 하나만 더 줘. 아니 하나만 더는 안 되고. 아뭐 어쨌든 어쨌든 줘봐. 아달라니까세 개만 더 줘. 아. 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이죠. 마지막. 아. 아, 아, 아. 손이 미끄러졌어 안돼다 아, 뽑으면 안 되겠지 여기서 여기서 단법 하면 안 되겠지. 아, 이게 맞나? 맞나? 끝났어. 아, 기도 하자, 유야! 하는 일이 늘어나 버렸군. 한뉴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내 걸리면 뉴 나옵니다. 뉴뉴가 나옵니다. 뉴 아, 마음이 아프다. 땐이돌인건 좋지만